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하게 누가 와서, 이 옆에 있는 인간 좀 채워봐라. 아! 자강아지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자 이렇게 이렇게 막았지 이렇게 막고 한번 탁 쳐서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자해봐자 <목소리> <이렇게 목소리> 막고 이게 바로 학, 학, 학권법이라고 아, 눈네뭐 들어갔어? 너네 네 털,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털, 털법이야? 아, 털법 당했어, 막나. 요새 김치 좀 짜증나고 있을 거야, 이제. 기기, 기기, 기기. 아, 엄마 자야지. 자고 있어. 엄마 자음증이야. 귀, 귀, 귀, 귀, 귀. 나 오, 겨보고 있지 아 귀여워 어어 여. 어어어어어어어 오, 오, 오, 오, 오, 아왜 때려 아프잖아 아존나 아프네 말이냐 뒷발차기하게 그러니까 방금 봤어요 저 두대 완전 세게 팍팍 맞았다고요 좀 아팠어요 디다리로나때렸어 방금 봤어? 아싸뒷다리를못 때렸지? 롱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음! 음! 음! 음! 음! <웃음> 짜증나~~ <웃음> 아 짜증 <웃음> 음! 음! 음! 나 음! 저 음! 뽀뽀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<웃음> 똑같아 발톱이. 아아 <웃음> 아, 아,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. 숨 막혀! 공지야! 아! 러 아! 아 보인다 안 보인다.